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상당히 관대하고 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끔 연애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상대방이 너무 예민한 사람 너무 속 좁은 사람이라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시기보다는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신경을 쓰다보면 요 눈치를 보게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인 게 확인될 땐 나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데 어떤 순간에 내 상대방이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은 요내 상대방의 그런 기분이 느껴지니까 걱정되고 신경 쓰는 마음으로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요 모두 다 좋은 마음으로 물어본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인정하거든요 근데 요 자칫하면 이 말들이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본 사람이요. 그 상대방에게 아니야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기서부터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정작 걱정이 되고 선한 마음으로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그 사람이요.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괜찮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일 거니까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한 내가 기분이 자꾸 다운돼요 그래서 역시 나도 모르게 꿍하거나 텐션이 낮아지니까 그 느낌을 요그 상대방에게 풍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요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풍기게 되니까요 그 사람도 마음이 자꾸 더안 좋아지는 쪽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시적이든 한동안이든 그런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서로에게 냉랭한 기운이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요 기분이 먼저 안 좋아 있던 사람이요 내 상대방이 자기 기분이 걱정돼서 물어봐 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마음을 네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다라고 말해준 건데 자기가 그 말을 했더니 내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 주던 마음이 반대로 갑자기 다운된 것 같아서 자기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졌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또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기분으로 서로가 몰리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더라도요. 걱정해준 것 자체는 인정하기는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을 때 분명히 내가 걱정해서 그 사람한테 해준 말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감정강요를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걱정을 먼저 해줬던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억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은요 내 상대방이 지금 자기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졌나 보구나 라고 걱정하는 걸 느끼기는 하는데 그렇게 물어봐 주기만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풀리나 보다 라고 자책을 하면서 자기가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좋지 않던 사람에게 자기 기분도 안 좋아진 것까지 던져서 하나의 걱정을 더 안겨주는 꼴이 됐네요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은요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본 것 자체만으로는 기분이 풀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아마 다 풀리지 않은 그 상태인 것 뿐이었거든요 물어봐 줬던 사람이 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렇게 물어봐 줬는데 그 기분을 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대한 신경을 안써 준다는 느낌을 풍기니까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은요 자기 감정도 다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물어봐 준 사람의 마음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라 묘한 감정 강요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활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요 물어봐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만 봐줘도요 자기 스스로 잘 풀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 준 사람의 감정까지 잘 컨트롤 해줄수 있을 거예요 나 괜찮아 아유, 내가 좀 기분이 그래서 네가 많이 신경 쓰였겠구나라고 하면서 애써 웃음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도요 먼저 물어봐 주거나 눈치를 보던 사람이 네가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목소리와 눈빛에서는요 다소 서운한 듯한 마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내 마음을 조금 더 달래 달라는 그런 느낌을 쓰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좋게 접근을 하려던 사람도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날 걱정해 준 걸로 시작한 것 같은데 계속 내가 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도 나도 모르는 새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보셨을까요? 분명히 요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찌어찌해서 무마되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남은 게요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감정이라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짜증과 답답함이 쌓여갈 거고요 이런 틀을 한번 넘어갔을 때 계속 하던 방향대로 각자의 행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물어봤던 사람은 물어봐 주기만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역으로 서운한 기분으로 돌아서게 될 거고요 답답한 게 있었지만 상대방이 물어봐 주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으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풀어주려고 애쓰던 사람은 요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까지 또 도와주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점점 더 숨막힐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입장 바꿔 생각해보지 못했을 때 어쩌면 먼저 물어봤던 사람은요. 이 상황이 잘 풀렸구나 라는 안심을 하지만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연애가 될수 있겠죠. 우리는 요 선한 마음으로 관심을 받는 건참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요 나를 버겁게 하는 지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나도 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이 답답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때도 요 그걸 또 풀어보자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도 또 이해해달라고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상대방은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이해 못해주면 정작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은 그런 감정강요를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좋은 마음이고 진심이라도요 어떤 수위를 넘거나 방향성을 잃어서 계속 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거나 내가 뭘 잘못하는지 조차를 몰라서 억울한 마음만 자꾸 커지고요 내 상처만 깊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요 진짜 내 상대방이 그렇게 예민해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내 상대방이 티내지 않아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내 선한 마음들이 가끔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상대방에게 감정 강요 같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은지 그런 체크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